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 앞광대가 이렇게 돌출되었을 때 관상학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상성형은 그 얼굴에 그 이목구비의 조화 그 관상학적으로 얘기하면 음양오행의 조화를 살펴서 맞추어야 그 고급진 얼굴을 만들 수 있으니만큼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깝게 위치한 그 토성, 그 코와의 비율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이를 토생금 관상성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UC 사진은 그 퍼블리시티권이 있어서 가져다 쓰지 못하는 관계로 최대한 그 비슷한 얼굴형의 여성분의 사진을 한번 구해보았는데요. 이분과 같이 코가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얼굴이 입체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절대 앞볼 필러나 앞광대 지방식을 하면 안되는 얼굴형입니다. 동양인 치고는 상당히 입체적인 얼굴입니다. 얼굴 깊이 분석적으로 보면 그 연예인형 옆 얼굴인데요. 이분 얼굴 입체감을 여기 자주색 점선원의 앞광대 돌출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코인 토성이 왕이고 앞 광대인 관골이 신하인 만큼 코의 기운이 광대의 기운보다 더 전방으로 돌출이 되어 이앞 광대가 빛을 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을, 그 질문을 주신 분이 자기 얼굴이 옆에서 보면 앞 광대가 없어서 호떡 누르개로 이렇게 누른 것 마냥 얼굴이 납작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얼굴을 상중하로 분석해보면 파란 사각형의 이마 부분부가 노란 사각형의 하암면부보다 빨간 사각형의 중암면부가 가장 꺼져 있어서 얼굴의 입체감이 없이 판판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면적인 얼굴을 교정하는 방법은 빨간 사각형 얼굴 부위가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돌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앞광대 필러나 앞볼 지방이식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통 그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얼굴 전체가 부하게 돼요 평상시엔 중안면부가안 꺼져 있는 것 같지만 웃을 때 광대가 부각이 되면서 부담스러운 얼굴이 됩니다. 즉 왼쪽에서의 빨간 화살표가 전방으로 융기되는 구성요소로서는 오른쪽 사진에서의 자주색 점선원의 앞광대 그리고 하늘색 점선원의 코가 되겠는데 자주색 원보다는 하늘색 타원이 더 전방으로 돌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광대도 앞광대지만 코옆 거짐과 콧대 높이가 얼굴 입체감에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서 앞광대가 동안의 필수요소 라고 하여 그앞볼 지방이시나 앞, 앞광대 그 필러 등으로 해서 도톰하게 이렇게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요 이를 구별하려면 골질과 육질,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지지하고, 살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과 그, 그 뼈를 덮고 있는 광대살로 구분을 해봐야 합니다. 광대뼈가 여기 사진에서와 같이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면 흡사, 텐트의 폴대와 같은 역할로 그 얼굴 피부 거죽이 처지지 않도록 그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폴대가 텐트를 칠때 폴대가 이렇게 탄탄하니 잘서 있어야 텐트가 이렇게 팽팽하니 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텐트를 피부 거죽이라고 한다면 폴대는 광대뼈의 골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텐트 폴대를 그 딱딱하게 만들지 않고 물컹물컹한 필러나 지방으로 만들게 되면 그 딱딱하게 솟아오르는 그 지지대 역할을 그 필러나 지방식이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앞광대가 가장 아름다운 연예인인 이미숙 씨인데요. 이분의 광대뼈와 사각턱뼈 등이 얼굴 피부를 이렇게 단단히 사방팔방으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사실 입체적인 서양인의 얼굴을 보게 되면 앞광대는 거의 안보이고 코바닥 코끝의 비순각이 이 어마무지하게 전방으로 돌출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동양인도 연예인형 얼굴의 경우 매한가지로 오른쪽과 같이 코끝, 인중, 비순각이 전방으로 쭉 돌출이 됨으로써 광대가 도리어 없어 보일 정도가 되고요. 이러한 얼굴형은 민효린 한가인, 이유리씨와 같이 앞광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얼굴의 중앙부가 돌출이 되어서 광대가 부각이 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앞광대 지방식 앞볼 필러를 하게 되면 팔자주름은 푹 꺼지고 앞볼만 전방으로 돌출된 정말 안 예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광대가 돌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얼굴형이 웃는 표정을 짓게 되면 대광대 근육에 의해 입꼬리가 광대승천하게 되면서 광대살이 중첩이 되면서 광대가 도드라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무표정 할 때도 이렇게 광대살이 많았다가는 이 웃을 때 광대가 너무 그 살집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미숙씨와 같이 얼굴에 입체감을 살리면서 피부 거죽을 늘어나지 않도록 팽팽하게 잡아주는 광대는 골질, 즉 딱딱한 뼈 성분이고요.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는 얼굴에 생기를 추가하는 웃을 때 광대는 뼈 조직이 아닌 살 조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굴에 입체감을 주는 광대는 뼈의 성분, 즉, 골질로 구분하시면 아주 이렇게 아주 명쾌하시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정말 그 얼굴에 살이 1도 없는 그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있어서는 뭐 앞광대 지방인식이나 앞볼 필러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뭐 간혹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양인보다 코 옆거짐이 있으면서 코의 발달이 약한 그런 동양인의 얼굴에서 앞광대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코는 약하고 그 광대는 아주 센 목극토의 그 역상의 관상이 되므로 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그리고 또한 가지 또 말씀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면인데요. 우리 북방계 몽골리안 혈통이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얼굴형이 이 중안부 긴 얼굴이 많은데요. 그 중안부 긴 얼굴형에서 이 앞광대 지방의식은 중안부를 더 비대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얼굴 비율을 더 어, 못나지게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앞광대를 올리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그 전제 조건으로 코옆거짐이 융기되고 코끝이 이렇게 전방으로 그 돌출이 되면 앞광대가 있으면서도 비율이 맞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각자 얼굴형에 따라서 어떤 비율의 얼굴형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앞광대와 코옆거짐 코끝의 비율을 잘 진단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